현진해 보고 싶다 오빠 제 노트북이 이상해요 오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씨, 대박 오케이 현지야 기다려라 오빠 간다 <웃음> 오빠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아 <웃음> 어. 안녕 그래 <웃음> 널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랑 사귈래? 좋아요. 오빠,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. 뭐야? 반다? 아씨. 아, 이거. 그냥 이거 윈도우 정품 인증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윈도우 그거 인터넷에서 대충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어? <웃음> 윈도우 그거 인터넷에서 대충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윈도우 그거 인터넷에서 대충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물론, 물론. 정품보다 훨씬 싼 금액에 살수 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꼭 정품으로 사서 이용하세요. 어디가? 조금만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가 어디 있어 여기? 사... 오, 됐다 됐다 어? 할게요. 네. 야, 김현우 왜 그래? 거울 봐서 그래. 잘도 못생긴 걸 아닌가?